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모발이식 이식량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모발이식은 이식량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수술이에요 이식할 수 있는 모발량이 많으면 더 풍부하고 밀도가 높게 이식물을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양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쉽겠죠 모발이식으로 받은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당연히 바라죠. 이마선을 굉장히 많이 낮추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머리, 이 옆머리 쪽도 더당겨서 이마를 더 좁게 만들기 원하시고 그리고 구렛나루 도렛나루 길게 만들기 원해서 얼굴도 작게 만들고 검사기 하면서 눈썹도 좀 할까 해서 눈썹 수염 막 이런 걸다 한꺼번에 요구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 형이 하는 김에 해달라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머리카락은 돈하고 똑같다 돈이 많은 사람은 이제 사고 싶은 거다 사고 이것저것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해도 관계가 없지만 들어갈 돈이 앞으로 많거나 돈이 별로 없는데 다 사면 생활이 어려워지죠 머리카락도 이제 마찬가지 이식할 모발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탈모가 조금 있거나 뭐 탈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좀 욕심내서 밀도 도 많이 높이고 라인도 많이 내리고 눈썹이나 브랙나루 수염까지 다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식할 모발이 별로 많지 않고 탈모가 굉장히 심한 상태고 탈모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탈모가 많이 진행된 어르신들이 많은 분은 최소량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는 모발이식을 하는 게 좋으세요 적은 양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블로그에서 몇 차례 또 설명 드린 적이 있죠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 가성비죠 가성비 가성비가 가장 중요한 수술 중에 하나가 모발이식인 것 같아요 적은 투자로 최대 효율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니까 가성비가 쩔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사가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고객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탈모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M자라든가 정수리라든가 가장 핵심이 되는 곳에 이식을 많이 해야 환자분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두번은 왜이 수술을 받는지 계속 환자한테 물어봐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알지만 어떤 포인트를 지금 그렇게 심하게 느끼시는지 꼭 직접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1번하고 2번의 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얇은 모발, 굵은 모발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 이세 가지를 의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이 신고 최적화 배치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좋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 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